제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엄마가 그 소리에 잠드셨었는데 이 소리가 좋대요 보통은 그리지 않고 바로 만들기 시작하는 편이고 음.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는 거가 편한 게 아니라 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입체로 스케치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반대로 과정을 해나가는 수업들을 하고 있고, 지금 족보처럼 뭐 이렇게 만들었던 덩어리들을 가지고 좀폐화적으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,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것들은 입체로 만든 것들을 다시 담아내는 거라고 할수 있고, 그게 제 작업의 어떤 특성 같은 게 돼버렸죠. 저는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거가 최종이고요. 그 최종이 원하는 장면을 참는 것이 뭐 중요하지 그게 어떤 매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렇죠 콧물 너무 나는데 뭐 어떡하지 콧물 반짝이나요? 너무 추워 비염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항상 반짝일 수밖에 유아는 콧물 반짝이지좀 봐줄래 그런 생각 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유심히 일했고 접했고 이 정도도 나한테 해주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그날은 나한테 모든 걸 허락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매주 했겠으니 이번에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났나? 어? 내가 더 일찍 태어나서 더 빨리 그 사람 만나서 이제 더 오래 좋아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저 오늘도 아침부터 한 니발보다 왔거든요. 그 어떤 감정씬에서 보면은 그 밝은 속눈썹이 눈물에 약간 젖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.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이 너무 표현 잘하고 지금 티모시 살라메에서 지금 가라타이서한동하는게재겠있겠 쓰네. 집중하는 것으로. 보려고. 아 잠깐 그얘기하다거다뭐 하려고 했더라월에 프리뷰 갈것 같아요. 그거에 좀 자료가 필요한 게 많아요. 공간사진도 들어가야 되고. 그리고 작년에 얘기해보니까 작가 분한테 이제 몇 월까지 어떤 자료들 준비해둬라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. 저는 그거를 정리를 작년 거 토대로 해놔보려고.